언제까지 그렇게 서로 조심할래 우리 대한민국 남자여서 서로 너무 조심하지 말자고 잘생겼어요 이뻐요 가슴 근육이 근사해요 몸매가 터지실 것 같습니다 서로 미친 듯이 들이댔으면 좋겠다 아니 그리고 선좀넘으면 안되나 야 거기 들어 장난치는 거 아니니까 잘봐라 제일 이쁘고 잘생긴 사람 많다는데 왔다 뭐 혹시 애인 있어요? 네, 진대중이요 예쁘시네요 네? 휴대전화 번호 좀요 뭐? 뭐라고? 가주시면 안돼요? 아 뭐야 <웃음>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언제까지 그렇게 서로 조심할래 미안